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쇼핑몰 창업을 할때꼭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 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할때 사업자 등록증 꼭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진실이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 내가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세청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세금 추적에 대해 가지고 피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연습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라 것이 개인 판매자로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근데 일정 수준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매출이 나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신다면 사업자로 무조건 내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으로 판매하시게 되면 개인종합소득세라는 것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대금에 대한 매출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세금으로 내시게 되는데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세를 내시게 되는데요 사업자 중에서도 간이 그리고 일반 그리고 법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사업자는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라는 것은 일반 과세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어느 정도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약간 간보는 사업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안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는 면제를 해줄게 계속해서 사업을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장려를 해주는 거죠. 이때 간이과세자는요 8천만원 미만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고 4천8백만원 미만까지는 아예 부가세가 없고요. 4천8백만원부터 8천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따로 내야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 구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쇼핑몰 창업을 하신다고 라 하신다면 일단은 사업자가 없이도 시작이 가능하지만 매출이 일정 부분 넘어 가신다면 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자를 내주시는 것이 유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의 매입 서류 한마디로 내가 물건을 구매해 올 때의 서류와 그리고 스마트스토어에서 나온 매출 서류 요가지, 요 가지 요두 가지를 가지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신고해 주시면 은그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합소득세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가 없었을 때는 모든 금액이 다 매출로만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온 금액에 대해서 매입자료를 빼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천만 원의 매출이 나왔을 때 내가 천만 원 매출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사업자가 나오시고 간이과세자가 되시면 은 내가 천만원치 매출이 나왔지만 실제로 800만원의 매입 서류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200만원이 번 거니까 2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금을 좀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유리한데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판매하실 때는 에 개인의 이름 그리고 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없으시니까 집주소도 나올 거고 핸드폰 번호까지 나오시게 되겠죠 개인정보가 거의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판매자를 오래 유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개인의 생년월일 같은 거는 가려지게 되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도 집주소 공개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상주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을 구하셔가지고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좀더 막아서 다른 분들한테 보이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주하지는 않되 사업자중 주소지만 등록을 해놓는 사무실을 얘기를 하는 게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이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려 볼게요. 제가 제휴를 하고 있는 가우스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에서는 서울에 있는 강남구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조금 내가 사업을 좀 하는 사람이지라는 거를 명함에 적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강남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을 하시면서 나는 강남에 있는 사업자야라는 걸좀 보여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비과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자를 많이 내지 않는 지역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을 하실 때 최대한 세금을 아껴서 등록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비과밀 지역에다가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가오스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안산지점에 비과밀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셨을 때만 34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100%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 34세가 넘어가신 35세부터는 여러분들이 50%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은 내가 판매를 하면서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기도 하고 종합소득세도 비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세금적인 혜택이 많게 되죠. 결국은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비상조 사무실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절세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 등록증을 내시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내가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다 라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내셔야 되는데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꼭 내야 되냐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장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인 건데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식당을 가잖아요 그 식당이 문을 열려고 하면 해당하는 구청에서 아이 가게에서는 이런 음식을 팔고 있어라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물건을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통신판매 판매업 신고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일단 홈택스라든지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먼저 해주시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시고 나셔서 그걸 통해서 스마트스토어에 가입을 하실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 서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구청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그 해당하는 서류를 넣으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은 빠르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요 1년에 딱한번 신고비를 내시게 되는데 12월에 내시는 것보다는 1월에 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경우에 바로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사업을 한달 정도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 통신 판매업 신고는 1월에 해주시면 더 좋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낸다면 어디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좋은지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인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어떤 식으로 발급 받아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실 때큰 무리 없이 문제 없이 그리고 혜택을 받아가시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다나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